제가 어저께 로또를 샀어요. 오늘 자다가 꿈에 우리 할머니가 나온 거예요. 할머니가 지금 연세가 91인가 0 그렇거든요. 꿈에 나왔는데 할머니가 이상하게 돌아가신 거예요. 꿈에. 어머, 어떻게 할머니 돌아가셨다? 이렇게 하고 전화가 받은 거예요. 제가 꿈에. 그래갖고. 어머, 어떻게. 그리고 친척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할머니가 내 옆으로 온 거야. 근데 어머,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여기 어떻게 왔어요? 그러고 내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네가 걱정돼갖고 어, 내가 왔다면서 꿈에서 옆에서 막 이렇게 보살펴 뒀어 나를 깼는데 걱정도 되긴 하는데 아 이거 뭐지 이러고 있다가 좋은 건가? 하고 내가 복권을 이렇게 끊어갖고 하나씩 맞춰봤어 근데 저기 5만원짜리 하나 붙었다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? 오늘 할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야 바로 건강에잘 지내고 정말 하라고 하면서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막 그러니까 할머니 꼭내 걱정을 하더라고 자기 몸 관리를 해야지. 아, 할머니보다 외할머니. 대부분 친가족보다는 원래 외가를 좀 많이 친하잖아요. 외가족을.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일곱 살, 한 여섯 살때 저기 뭐야 엄마랑 이혼해갖고 아빠가 외가 쪽을 보질 못했어요. 그래서 외가 쪽을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지금도 엄마 보긴 보는데 그렇게 잘 보지는 않아요. 일 년에 한두번 정도 보는데 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나도 날 키우지 않아서 정이 없는 거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렇게. 마음 떼디에요. <댓이> 까꿍. 오늘 또왜 이렇게 친찬만 하실까.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도 좀 그거 있는 것 같아. 막내나 좀 이렇게 어린애들 좀 오면은 한참히 씹어 돌리고 하는데 나나 딴 사람이나 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 나오면은 뜻 분말만 쓰시는 것 같더라. 저 누구니 저거? 약간 뱀바 딸년 누구야 저쌍년 동. 뱀상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뱀상. 누구 잡아먹을 상이잖아. 음. 뱀상. 뱀상이라고 할땐는넌조심해라 감기 조심해라 너 무슨 칼이나 닮아 솔직히 그게 이쁘니까 뱀 상당히도 뭐라고 안 하지 옛날 같았으면 저게 뱀상이라고 쓰면 졸라 싫어하는 거 알죠? 300 안에다가 쪽제져갖고 뱀상 얼마 안 좋아 그래 안 뱀상 차라리 인면화상으로 해줘 인면화상 고민 상담 뭔데? 고민이 뭐가 고민이야 인년아 말해봐 인연 저도 엄마 나이형으로 엄마 아무리 하나 못하는 거군요 가면 되지 뭐 아빠가 오라고 하 가면 되지 뭐라도 도와주겠죠 부모님이 낳았으니까 뭐 어떻게 됐든 이거 됐든 저거 됐든 도움은 주시겠지 돈 도움 받으면 되지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거고 누가 나쁘다 그래? 도움 받아야 도움 받고 나중에 잘 되면은 아빠한테 갚으면 되잖아 엄마한테도 갚고 저는 부모님 덕을 본 적도 없고 어, 뭘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걱정이라도 할수 있는 미션님이 나는 부러워 어릴 때부터 나는 스무 살 때부터 집 나와서 이렇게 젠더로 지금 43살까지 제 돈으로 벌고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션님이 부럽네요 부러워요 힘내요 쿨한 척하면서 선 넘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대처하는 방법. 나는 근데 쿨한 척하면서 싸가지 없게 말한다. 난 대놓고 뭐라고 내가 할것 같아. 그 부분에서 내가 기분이 나빴으면은 그 부분은 아니라고 찝어서 딱 찝어갖고 얘기할 것 같아. 딱 바로 말해야 돼요. 어 바로 딱그부분은근데딴 거에서 뭐 이를 트지딱 고르면 안 되고 딱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실수한 거야 나한테. 난 기분이 나빠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했으면 안 좋겠어 하고 실러갖고 딱 잡아갖고 말하는 게 낫죠. 그 사람. 상대방도 흠집 놀래겠지? 저도 근데 A형에다가 MBTI가 INFP인가? 뭐, P인가 뭔가 뭐 그거거든요? 소심한 편이에요. 저도. 어릴 때는 그런 말잘 못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웬만큼 참을만한 거는 참고 그거든 그런 성격인데 나이가 들면서 너무 참으면 내가 숙병 생기더라고. 밤에 자다가도 낮에 눈 뜨면은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져 었 그리고 요즘에는 안 참고 차라리 말을 하고 풀고 진짜 여기가 막 아프고 뭐 답답하고 막 머리도 아파 는하면안 돼요 싸질러 제껴 그냥 어 아예 단절을 해서 연그 놈이랑 잘라내서 아예 안 보든가 뭘 하더라도 말하는 게난거 같아 이제 누구 한 누가 반말을 했어요? 반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나보다 언니겠지 어, 나보다 언니니까 반말하겠지 니가 뭐 반말 젠도야 뭐야